일본의 지진 발생률은 세계 4위입니다. 일본은 제해대국으로서 많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거대 지진과 교수아 소상과 같은 화산의 폭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를 보면 중남미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 지역을 포함하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 산대를 뜻합니다. 최근 불의 고리 환 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지각을 덮는 여러 판중 태평양 판, 유라시아 판, 인도우주판 등이 서로 맞물리는 경계선이어서 지각 운동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대형 판들이 맞물려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9.1 규모의 수마트라 대지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지진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단층에 따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의 영향으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외부 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가 잦아지거나 규모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반도 지진 관측 횟수는 외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규모 2.0 이상 지진이 많습니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지진은 총 19.1회이지만, 디지털 관측기 기등이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지진 횟수는 70.6표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진 관측 장비의 발전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보고, 있지만 지진은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남태평양 중앙 해령에서 판이 새로 만들어져서 칠레 서쪽 해안, 일본 열도, 알래스카 지역과 충돌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환태평양 조산대는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